진배, 진배 한번 일단 이거죠, 진배. 아, 안 치악고, 여기만 자세놓 고. 어이뉴. <웃음> 요식업을 5년째 하고 있는 이 생물은 이평 남짓한 주방에서 서식하는 야행성으로 주로 새벽에 소주 두 병과 김치찌개를 위한 삼아 혼자 섭취하는 노총각이다. 이거 아침에 촬영 들어가야 돼요. 안녕. 네, 새벽녘 일을 마치고 친구도 애인도 없는 곳에서 생존을 하다보니 언젠가부터 맛있는 야식 한끼의 만족함과 안락함을 느끼며 자기 합리화에 스스로를 보호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동질감이 느껴져 낄길거리며 자주 보던 웃긴 친구가 어느새 변화한 모습은 냉정하고 정직하게 저를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현재를 인식하고 다없이 아주 멋진 삶을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참가자 3번 징배입니다.